예 오늘 자동차 맡겨놨어요 예, 엔진오일 지금 22,000원 정도 됐기 때문에 엔진오일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에어컨 필터 그게 지금 교체하려고 왔습니다 아 차가 들어갔네요 이번에 교환해 주시고 에어컨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가 안되나요 에어컨 필터는 15,000 킬로마다 교체, 교체하는 네. 것이 좋습니다 다 왔어 진행 겪었답니다 왔다는데 오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 w d 에세 번째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서 공업사에 들렸습니다. 여름이라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에어컨 깨서도 점검하고 에어컨 필터도 교체 예정입니다. 에어컨 깨서는 아... 아직 쿨링이 잘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엔진오일 교환과 에어컨 필터만 교체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막 교체를 하였고 엔진 오일도 교환을 하였습니다 지금 에어컨 필터를 교체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거의 10만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네, 네, 에어컨 비수려고 교체를 했어요. 부가세를 포함하니까 완전히... 거의 25만 원 정도 나왔네요. 네, 그리고 엔진 오일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은 더 동일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세 번째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날이었습니다. 투싼은 엔진 오일을 1만 k 로에한 번씩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은 22,000킬로가 조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엔진오일 세번째 교환을 하고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